어떻게 생긴 게내 스타일인데 내 친구가 더. 아 잘생기면 친구가 아니다 그냥 나한 치의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손절 때려. 아 성격이 돼있지. 약간 정응이 <웃음> 양정은 심로쟁 선호? <선언? 웃음> 아니 정응이야. <웃음> 아 추워. 진짜 얼어 죽겠다. 아니 히터를 틀어도 추워. 아 추워. 히트춤 추. 크리스 다들 뭐합니까? 누가 아, 뭐해? 양조치만 응, 아, 들지. 나, 나, 나, 나 크리스마스 복 입고 오는데? 산타걸? 산타복? 응. 실림, 실림으로 오시면 응.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매에서 사간 거. 비키니? 응. 아 그거, 아 그거 안 그래도 집에 가서 입어보려고 했거든? 그거 넣어두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넣어둬. 가족이 그런 말이야. <웃음> 너네는 사귀는데도 아니 친구 같아. 맞아, 우리 친구처럼 사겨 서로 잘 보일 게 없었던 사이라서 그런 그런듯한한 한 5년 됐다 했나? 친구 지로 친구로 지낸 지? 그러니까 아, 친구까지는 아니고 전 남친과 그 ex 그 모호한 사이? 그러니까 아 서로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이 새끼? 내욕받지야어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만약에 회사 이거 촬영인데 만약에 좀좀비 그 같은 일이 있어, 그럼 전화해가지고 이 씨야, 넌 이거 존나해 장난으로? 아니 진지하게 <웃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 진짜? 그러면 얘는 얘가 이제 빡친다고 해도 난 이럴 게 없고 어차피 어차피 전화는 친. 난 얘한테 잘볼거 없어. 얘랑 다시 잘될일도 없고. 근데 얘는 내가 웅한걔 이런 게좀 웃긴 거지. 아. 와... <웃음> 저게 무슨 사이야? 얘는 <웃음> <웃음> 넌 친구랑 못사인다고 걔네 계속 그랬잖아. 맞아요. 친구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 친구도 아니... 아니. 그러면 친구가 아니면 무슨 사이였어 그죠? 야안 그래, 왜안 그래도 내가 그때 걔한테 너는 확실히 말하자면 내 친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남자지 친구가 아니야라고 내가 탕현이한테 그그 사이 기간 동안도 얘기했어. 었아 진짜? 어, 왜냐 이새끼 내 친구가 아니야. 난 얘가 남자로 남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친구야? 아니 너네는 한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 야 아니면은 친구는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열려 있다. 한번 친구는 영화 친구 음, 무조건 친구. 너는? 무조건 친구. 저는 여자인 친구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여자는 다 여자다. 음... 아 그러면 친구이지만 연인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겨두고 아, 있는 거네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건 이제 본인 선에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딱 오래 친구로, 아니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은 음... 절대 관심, 그 정이 안 생길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연인으로서의 정이 절대 안 생길 것 같은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가 혹시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아, 어, 그럼, 생각해. 그럼 봐봐. 어쩔 수없 손절이 좀. 만약에 너친구로 너 지냈던 사람이, 만약에 건그 이름 말했나? 그, 그, 띠리띠리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친구를 지냈는데 갑자기 고렇게 크리스마스 때. 그럼 나는 아, 무조건 손절해요 음... 어, 그냥 난한 치의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손절 대로 그냥 바로 찾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 어, 내가 나 좋아해줘 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 맞아. 이 친구를 친구로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 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난 바로 연락 안 하다가 차단하 음... 찾아나... 오, 아 근데 음. 그거는 약간 갑자기 고백했을 때잖아 진짜 친구들한테 갑자기 어, 어. 나도 좋아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은좀 갑자기 이렇게 손절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약간 자연스럽게 생기는 분위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 누나들은 친구들이랑 연애를 시작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한 번도 없어 없는데. 없는데. 아니 난, 난 친구로 지내면 나한테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진대 네. 음. 뭐그게 <웃음> 일리 있다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원래 되게 솔직하고 그러니까 다 맞아, 보여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응. 사람으로서 좋으나 여자친구로서는좀 나는 주주는 해. 내가 남자였으면 뭔가 친구로 지낼수록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 약간 좀. 나는 내가 오래 본 사람들이랑 그런 생각을 안 해. 아, 너가? 어, 나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다 보면 은단한 번도 친구였던 사람이 없어. 다 근데, 새로 알았던 친구. 근데 누나도 약간 썸 되게 오래 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어, 맞아, 맞아. 그럼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데 친구라는 핑계로 응. 약간 만나게 되지 않아요, 계 아니에요. 아, 계속 썸으로 가요? 네, 저는 썸... 다가 만약에 중간에 그분이 저한테 거의 고백을 해도 아 저는 원래 오래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사귀는 거 빠른 것 같다. 저랑 음. 배가 진짜 응. 좋으면은 기다려달라고 말해. 오 근데 어? 그럼, 그런 그 상황에서는 별로 안 친해져요 약간. 네. 오. 그 저는 뽐따일 애초에 그렇게 살가운 편이 아니에요. 오. 아 의외다. 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 의외다. 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되게. 연락 잘 안하고 처음엔 진짜 일할 땐 연락을 안 하는 타입이고 쉴땐 연락하거든요? 근데 일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웃음> 아 <웃음> 애초에 이게 이성으로 보이면 친구로 되기가 살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음, 맞아 어쨌든 맞아, 맞아.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성 이성으로 딱 보이면 영원히 나에겐 이성이야 친구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지 나에겐 어쨌든 기준이 이성이고 음, 맞아, 맞아. 처음부터 이 친구면 나는 그냥 친구 저는 일단 이상 형이 새로운 남자 있긴 해가지고. 어? <웃음> 이 사람이 새로운 남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 위험한데? 아니 차라리 차라리 만나고 사귈 거면 어. 굳이 아 이렇게 됐지만 내가 지금 나전 남자친구를 사귀지만 음. 나는 굳이 사귀었던 애를 다시 사귈거라고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서 음. 음. 아 그냥 모순이에요 지금 내 삶이 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랑 다시 사귈 지 몰랐어 역시 사람이라는 한참 도 모르는 거니까 난 그냥 친구 남자를 친구로 끌어봐 어 그런가? <웃음> 뭐야, 지금 약간,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자아 분열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 내 가치관은, 아, 아. 새로운 남자가 최고고. 아. 절대 사겠다는 사람 안 만나야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었잖아 그만큼 대단하신 분인 거죠 아 그럼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딱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고 남자는 어, 또 그게 아니네 가능성을 약간 더낮는난또 그게 다른 것 같아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 사람이랑 난 아예 달라 어, 어, 어 나도 맞아 나도 어, 나도 나. 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상이랑 사귀고 싶은 남친상이랑 아예 달라요 맞아 그래서 난 아예 안된것 같아 친구하고 싶은 사이는 진짜 좀 뭐랄까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정은이? 이런 사람 정훈이 같은 사람이 친구하고 맞아, 싶은 사람. 근데 여자 친구로서 대입하면 최악. 진짜 싫어요. 누가 생각 잘하시 그리고 팟지 좋아하지, 여자한테 잘해주지, 맞지? 플로팅 잘하지, 생활 스킨십 묻어있지. 저사 남자 친구는 오히려 조금 조용조용하면서. 어, 맞아. 어, 나한테만 잘해주고, 다 사람한테 좀. 아, 좀나가은 이런 사람이야, 하간 맞아, 맞아. 음. 너도 살짝 친구상. 너도 그렇죠? 친구상. 저는 애초에 그거를 <웃음> 알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거나 썸을 타거나 이렇게 할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친해져요 먼저. 오. 아예 어색하게 다가가는 게 저도 어려워서 상대방도 저를 어려워해 그러면 어. 이렇게 뭔가 뭐, 뭐, 밝은 애가 왜 나한테 어색해하지? 음. 하면 상대방도 저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뭔가 썸을 탈때 음. 오히려 엄청 친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너 같은 대대은또 그런 착각이 있지 않아? 아이 사람 그냥 진짜 사람을 좋아해서 이러나 보다 음. 원래 그날 좋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좀이 아,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아 그건 있어요 나 얘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음. 이게 그 우리가 다들 뭐아 영준이 내 친구야 라고 하지만 서로마다 이제 자기가 친구를 생각하는 그 집단이 있잖아요 딱내 남사친 몇명 진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찐친구 아니면 다이상이긴 하죠. 아, 그럼 약간 내가 당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어, 저는 당신이 그러니까. 남자로 보여요 저는. 아, 아, 그래도 나한테 한번 이상한 영화는 이상해. 어떻게 잘생겼는데 친구가 돼? 어떻게 생긴 게내 스타일인데 친구가 돼? 아 잘생긴 친구가 아니다? 내 스타일이잖아. 근데 성격이 너무 심노잼이야. 아, 성격이 됐어, 됐어. 약간 정훈이야. 왜냐면 정훈이랑 나랑 성격 안 맞으니까. 양정훈 심노잼 선는아니정훈이하심는잼예요 <웃음> 양정훈 심노잼 사는 정훈이 지 지금 아파한 거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더아파하는거 아니... 아, 아, 아. 아니야. 아아아 나 기준 물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사친이 한번 친구, 영화 친구다? 그럼 그냥 마음놓고 편히 포기하시는 게 맞아 날그 같습니다. <웃음> 진짜 고백하지 마세요. 바로 손더랑. <웃음> 아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 여자들은 진짜 정확한 그 친구 라인이 있는데 응. 진짜, 남자는 약간 없어. 무너져 버리는. 맞아. 거. 여자들은 나 남사친 있어. 난 남사친 있다고 믿어 하면은 진짜 응. 있는 사람들이야. 어. 어. 근데 어. 그게 한 소수긴하지. 어. 어. 그 외엔 다 남자로 보이겠지만. 응. 근데 남자들은 여사친 있어하 애들 다 여자 그사 여사친들도 좋아할 강수이있어 맞아. 음. 나다 늑대지. 나도늑대예 응. 응. 진짜 이랬는데 영둥이 주저앉아 고백하고 너한테 고백하고 나한 고백하지? 저 여기서 매장 당갈줄 알아. 너 여기 앉 고백하지 마. <웃음>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갑자기 두 명도 퇴사. <웃음> 김영동 퇴사하면 우리 셋 중에 한 명한테 고백한 겁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웃음> 네, 여러분 이제 그 주, 주변 오래 본 여자친구에게 인 고백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그도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음. 여러분이 커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왜? 아. 네?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아. 나 진짜 그래도 매정 당하는 거알 <웃음> 맞아, 맞아. 근데 생각, 무슨... 생각해보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날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 이미 그때부터는 망가진 관계라 생각하거든? 요 네. 사귀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밖에 안 돼.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맞아, 맞아. 결국에 그럴 거면 끝까지 도전해보라. 맞아. 어차피 어... 나중에 안볼 사이가 될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그냥 고백하고 끝내는 것도. 하여튼 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솔로 탈출을 기원합니다. <웃음> 안녕.